안녕하세요 감성하우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, 저는 오늘 경기 광주 쌍령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정말 좋아, 좋은 것 같아요 어, 경기 광주역까지 약 2km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해 있고요 앞쪽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400m 거리이기 때문에 도보통학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앞쪽으로 아파트 단지도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도보로 상권 이용하기도 굉장히 편하신 곳입니다 또한 쌍용동은 이제 3번국도 통해가지고 서울이나 성남, 분당까지 진입이 좀 편리한 곳이고요 진입로는 어느 정도 언덕을 끼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큰 경사가 없기 때문에 도보 생활하시기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지금 실사용평수는 약 30평 정도로 스리름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 녹지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약 200% 주차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빨리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